대부분의 일본인분들은 고래와 지진의 연관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일본 오사카시 중심부를 흐르는 요도화와강 하구 부근에 9일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고래가 출현하였습니다. 오사카의 고래 출현은 무언가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매체에서 이 오사카 고래 출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희한한 것은 움직이지 않고 거의 같은 위치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인분들에게 오사카에 곧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어서 빨리 피하라는 신호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오사카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몸 길이는 약8 m 이고 머리 모양 등으로 보아 평소에는 심해에 사는 향유 고래로 보입니다. 1월 17일 한신 아와 지대 지진을 앞두고서 나타난 고래는 일본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오사카의 고래를 요독장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래 요독장은 결국 죽었고 어제 1월 18일 수요일에는 죽은 고래의 시체를 처리하는 작업이 있었으며 많은 일본인들이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배에 예인 되어 오사카만을 이동하는 고래 많은 일본인들은 요독장 고래와의 이별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한 일본인은 너무 슬프고 외로움을 느낀다면서 고래 요독장이 너무 불쌍하고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망한 고래요독장은 배가 크게 부풀어 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고 또한 강렬한 냄새가 주변에 감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요도장의 시체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구에서 운반된 고래는 18일 수요일 정모가 넘어서 오사카항 선착장으로 끌려온 후에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져 배에 실렸습니다. 고래요도장은 와카야마현과 도쿠시마현 사이에 펼쳐진 해역 기이 수도 앞바다에 가라앉혔습니다. 죽은 고래요도장은 수컷으로 전체 길이는 약 15m, 체중은 38톤이었습니다.